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과 통화를 해보면 가장 선호하는 곳은 아직도 수성구다수성구 미분양이 나오면 구입을 하겠다. 그런 정보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재 수성구도수성구 나름이고 수성구에서 중도금이 진행되지 못한 아파트들 분양률이 저조한 아파트들은 계약 해지 상황도 벌어지고 집단 행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중도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계약을 할때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 해지는 될 수가 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계약금만 지급되었는 아파트든 부동산은 얼마든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양률이 저조한 아파트, 계약금만 지급된 분양아파트들은 2, 3천만원, 3, 4천만원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건설사와 시행사는 엄청난 파장이 불어닥칠 것이고 그 여파는 결국은 하청업체까지 도산에 빠지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아파트들이 비단 수송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 경북 전체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수성구는 97,000세대, 남구 13,000세대, 그리고 중구 22,000세대, 북구 87,000세대, 동구 68,000세대, 서구 16,000세대. 달성군 6만 1,000세대. 달서구가 가장 많죠. 11만 4,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현재 건축되거나 계속해서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보도하고 유튜브에서도 일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부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주고 거래를 하고 있다. 도저히 제상식에서는 이해가 안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를 구입하면 구입하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뉴스를 찾아보면 대구, 부산, 서울 할것 없이 엄청나게 버스 대졸로 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투자했고 그리고 대부분 실수자 위주로가 아니라 투기 투자를 위해서 대부분 버스 대졸로 움직이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뉴스들은 계속해서 제가 스크랩을 해서 올려드렸고 개별적으로 영상에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구축아파트를 팔고 신축아파트로 갈아타게 하거나 신축아파트의 금매물, 미분양 할인 판매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의 평균적인 얘기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왜안 팔립니까? 팔릴 때까지 금액을 내리면 팔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오르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아파트는 가격을 내리지 않고 급매물 아파트나 미분양 할인 판매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를 바라고 몇억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는 아파트는 사고 싶으면서 자기 아파트 가격을 내리지 않는 이중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서 이 아파트를 잘 샀는지 못 샀는지 전화해서 왜 물어보는지 도저히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되고 머릿속에 뭔 생각이 있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하지만 현재 계속해서 제 유튜브를 보고 전화 오시는 분들은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거기서 내가 어떤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할인분양 아파트를 내가 구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는 중공전 미분양 할인 판매 아파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나중에는 중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중공후 미분양 아파트와 중공전 미분양 아파트 중공전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쉽게 정보가 누설되지 않는 단점도 있고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고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0% 이상 분양이 되지 않는 아파트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절대 개별적으로 부동산에 가서 구입을 하시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입을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아파트들이 실제 10%가 되었는지 50%가 되었는지 70%가 되었는지 일반인들이 확인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미분양 할인 판매 진행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어쨌따지보면 단체죠. 미분양 아파트 할인 판매를 하는 관계자와 실제 유튜브를 보면서 회원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회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율을 하면서 시행사에서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를 확인해 봐야 된다.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기에는 수익이 얼마고 원가가 얼마고 그리고 실제 미분양이 몇 프로나 나 있고 분양률이 얼마나 되었는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게 회계사무실에서 깔끔하게 정리했는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더 이상 확인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그런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카드라 아니면 얘기만 듣고 실제 분양을 받았거나 현재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정보까지 다할수 있다면 아파트를 잘못 사서 손해보는 일이 없겠죠. 누군가는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봐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력 없이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지만 은 정보가 엄청나게 또 중요하다.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돈을 버는 사례들이 뉴스에서 문제가 되는 게 LH였습니다. 고급 정보를 가지고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자 투기를 했죠. 밝혀진 바가 그 정도라면 밝혀지지 않은 정보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며 그런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는 또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또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손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유튜브에서 하는 내용들이 모든 내용이 실제 100% 다 맞다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참고만 하시고 나름대로 본인들이 뛰어다니거나 유대관계를 가지거나 아니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된 상황들을 보면 아직도 갭 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위가 달수군데요 전체 건수 1915건에서 갭투자로 구입한 건수가 77건, 수성구가 1000건이 약간 넘는 것에서 59건이 갭투자로 투자를 했습니다. 북구 마찬가지 1443건에서 144건이 갭투자로 투자를 했고 중구 마찬가지 38건, 대구동구 28건 이렇게 계속해서 갭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실거주로 구입했는게 아니다. 결국은 전세를 안고 구입을 했다. 아직도 계속해서 투자에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파트를 무주택으로 평생 갖지 못하다가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 그리고 평생에 집한채두채 채 가져보고 팔아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다중주택자들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도 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전혀 아파트 구입 의사가 없습니다. 단지 미분양 할인 판매로 나오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초급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구입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일부 서울 같은 경우는 급매물들이 거래되었는 것들이 평균적으로 투자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구입을 했고 그에 뒤따라서 일반 무주택자들이 또 거래를 했다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에 규제 완화가 되고 보금자리 특례론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다시 외지인의 전체 거래가 나오고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 같은 경우는 외지인 거래가 3 0 7건 그리고 달서구 260건, 동구 199건, 달성군 178건, 수성구 146건, 중구가 58건입니다. 이와 같이 현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외지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서울 거주자, 거주자 거래 같은 경우는 수성구가 1입니다. 수성구에 기본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19건이 거래가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서구, 그리고 동구, 북구, 달성군 순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래하는 곳은 서울이 되겠죠. 그나마 예전에는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은 지금 그 정도 공급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투자 가치가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워낙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못 투자하다가는 엄청난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 돈 놓고 돈 먹기. 결국은 현 입장에서의 모든 아파트 구입은 평균적으로 투기 세력들과 갭투자자들, 일반인들까지도 돈 놓고 돈 먹기에 아파트 투자를 하고 앉아 있다. 그리고 예전보다 서울이 아파트 공급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현 입장에서는 절대 적은 세대수의 공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되고 있고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인데 분양률이 10% 20%도 채 되지 않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건설업체들과 하청업체까지도 충분히 부도가 날수 있는 상황이 되고 중도금이 지장되지 않았는 일부 계약금만 받았는 분양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실제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집단행동으로 계약해지를 할 것이고 결국은 그런 집단계약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3,4천만원 결국은 계약금을 손해봐야 되는 상황이며 그런 돈들은 다시 한번 증발된다. 그렇다면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돈은 증발되고 경기는 어렵고 아파트의 하청업체들 마찬가지 결국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 대물건으로 해서 아파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날, 것, 벌어날 것이며 그에 대한 경제위기는 엄청난 파장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어떤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느냐, 무정구 그 수송구만 구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미분양으로 나오는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느냐 현재 제가 많은 통화를 해보면 현금을 3,4억씩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도 대부분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넣고 마지막 잔금까지도 대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 의존을 할 것이며 그 대출의 금리가 2때까지 낮아지지,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는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서는 적어도 4, 5년 정도는 충분히 아파트의 거래량은 계속해서 늘거나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오를 기미가 없는데 현재 구입한다면 당연히 현재 구입했는 아파트는 잘못 구입을 했을 것이다. 잘못 구입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 가격이 내려오고 4년, 5년이 지나면 은 계속해서 행보하는 형태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대부분 급매물이 나오거나 미분양 할인 판매로 하는 아파트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공 후에 실질적으로 많은 프로테이지로 할인은 하지 않아도 20-30% 정도의 할인 판매로 해서 아파트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주변에 기존 5억에 분양받은 분양 아파트가 13억까지 거래가 되었던 아파트였는데 그 시기에 팔지 못하고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는 시기에 9억대, 8억대의 아파트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이지만 은 저는 아파트 폭락을 얘기했고 그분은 다시 아파트가 상승할 것이다. 수성구이기 때문에 위치가 좋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서로 틀린 예상을 했죠.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해봤는데 아파트가 내릴 기미는 많지만 오를 기미는 단 1%도 없기 때문에 14억에 팔지 못하고 9억에 팔았습니다. 물론 분양가에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돈은 벌었지만 14억에 거래가 되었던 아파트를 9억에 팔았기 때문에 5억을 손해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 3억, 3, 4억, 4억 5억 정도까지 갭이 생기면서 그 돈을 벌수 있었고, 아니면 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판단을 잘못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볼수 있고, 조금만 판단을 잘하면 엄청나게 기회가 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안 대고 코풀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바꾸시고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